네,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통티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낯선 곳을 찾아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두툼한 전국 여행지도 책자를 한권씩은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었고 우리 일상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이 개발된 것이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이제는 단순한 길잡이의 수단이 아닌 차량의 첨단 안전장치와 공 기능과 연계돼 안전성과 편의성까지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비게이션의 밝은 빛이 운전 중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높이는 것을 모르고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사람들이 받아들인 빛의 색이는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고 운전 중 항상 켜져 있는 자동차의 계기판도 물론이지만 내비게이션의 화면도 빛을 내는 물체이기 때문에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할 경우 화면의 밝기가 너무 밝을 때는 시력 저하나 눈꺼풀의 떨림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하고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컴퓨터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빛이 망막을 손상시키거나 시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때문에 자동차의 계기판, 내비게이션의 화면 그리고 각종 버튼 스위치 등의 밝기가 너무 밝게 되면 전방의 시야가 흐려지고 운전 중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밝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야. 우선 자동차 계기판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운전석 좌측 아래에 조절 스위치가 있고 바로 이것인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된 것과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도 있고 정식 명칭은 레오 스테어시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최대로 밝게 설정이 된 상태이고 한 단계씩 낮춰보니까 계기판의 밝기가 약해지고 다시 밝게 설정을 해보니까 약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지 다음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살펴보면 화면이 무척 밝게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의 화면도 계기판 밝기 조절 장치인 네오 스텝과 연동이 돼서 조절이 되게끔 돼 있고 여러가지 버튼 스위치 표시 등의 밝기도 함께 조절이 되게끔 돼 있어 역시 가장 밝은 상태로 설정이 돼 있는데 한 단계씩 낮춰보면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스위치 등의 밝기가 점점 흐려지고 다시 높이면 밝게 변하는 게 보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자동차 내부의 빛의 밝기가 피로감을 주고 운전 중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빛의 세계의 반응도가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빛의 밝기 맞추는 것도 눈의 건강을 지키고 또 안전한 운전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레이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